Besar, 그 와 미쳤다 미쳤어 이이다 같이 와야 되나 와아유음아이 거기 나는 뭐해? 그냥 말하는 거특 거기다 타이트 구 마블링 쳐가지고 게임 맛 전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가성비가 좋은 한우를 소개시켜 드릴거예요 바로 고기가 맛있는 시간 정혁씨 정혁씨에서는요 한우 800g을 69900원에 판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구이만 드셨느냐? 노노노 구이용 650g 육회용 100g 국거리용 50g 총 800g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하느냐? 아니에요 원뿔? 아유, 아니죠 툿불, 툿불에 한우 800g을 69,900원에 주신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냥 민간 도축장에서 구매를 하시냐? 아니고요 공판장 한우입니다 공판장 한우 그렇다고 유부도 아니고요 냉동한우도 아니고 냉장한우를 수상시켜서 보내주신다고 해요 지금 경유시에서는 정신시간 이벤트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9시, 10시, 11시 구매하신 분께 각각 한 분씩 총세 분께 추첨을 통해서 어? 제품, 무료 배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금방도 다 있는 거막탄력감 주는 거냐? 아우, 그렇게 양심 없는 업체도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질긴 금방이나 못 먹는 지방들은 말끔히 제거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들을 수, 들을 수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랑스를 주신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배송되면 이게 어, 맨 처음에는 색깔이 검붉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하 고기는 산소가 이렇게 차단되면 이 검붉어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제품을 오픈하시고 한 20분 놔두시면 은 다시 이렇게 때깔 고운, 음? 때깔 고운 한으로 됩니다 그리고 정유씨에서는요 어, 근래지방막 아, 일명 마블링이라 가지고 마블링 8등급에서 9등급 고기만 사용하신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마블링 같은 경우에는 1부터 9단계까지인데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값도 비싸고 맛도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맛있게 먹으려고 개인 1인용 화로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근데 화로 이제 좀 이렇게 달궈지는 동안. 육회, 육회, 육회. 육회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육회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때깔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 와, 너무 이쁘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워. 어.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뻐 예뻐, 요봐 여러분 유키유키 유키 너무 맛있을 것같아음 진짜 음. 음. 보니까 이 부위도 무려 17가지 부위네요 저는 이게 부위를 그냥 랜덤으로 준줄 줄 알았는데 17가지 부위를 다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무슨 부위는지잘 모르겠어요 <웃음> 그래도 맛을 보면 알겠죠? 알수 있는 거는 드신가 최채깃살 그리고 어, 치맛살 같은 경우는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얘부터 먹을게요 색깔 발견하고 와 와. 번이 소리거든 와 그리고 더좋은게 보니까 참소스랑 생고추냉이도 같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같이, 뱃살을 먹었으면 야채만 준비하면 집에서도 정말 고급지게, 딴데안 나가고, 고급지게 즐길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와, 미쳤다, 미쳤어. <웃음> 야, 진짜 행복하다. 음. 그래, 이 맛이지. 이게 바로 투쿠라노의 맛이지. 음. 음, 내가 입고 살았어. 투쿠라노를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입고 살았어. 음, 와! 아유. 그냥 고추냉이 아니라 생고추냉이기 데 진짜 고객 지방과 너무 잘 어울려. 맵지도 않고. 음! 참소스와 양파와 함께. 응? 고기 맛을 뭐해? 응? 그냥도 아니고 특별히 잖아 거기다 이 뜯고 등급 마블링 묻혀가지고 질끔 맛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금막이나 이런 거다 손질해 주셔서 진짜 찔기만샤이도 없어. 너무 맛있어. 음 우리잘 아는 체크살체크살체크살체크살 네. 이거 와 우와! 우 제가 구우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아까 1인님 화료에 좀 고기를 후쩍 구웠고요. 그럼 이제 마음껏 마음 편히 먹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응? 육게 이게 식감이 진짜 탱탱탱. 와우. 홍 맛이었어요. 응. 그리고 아까 그 보내주신 650g 하면서 제가 구워고, 제가 먹을 만큼 구웠거든요? 그러고도 이만큼 남았어요. 드라잉 국거리로는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주셨어요. 된장찌개. 여기, 된장찌개. 음. 고기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서 몇번안 씹어서 싹 넘어가 허전이 진짜 호한다 음. 아. 배달 중참 소스도 맛이 강하지 않아가지고 통을 먹어도 통국의 맛 셋지잖아요. 먹으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 맛이에요 진짜. 여러분, 제가 집에 토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 한번 있어. 이 토치를 한번 소금을 다 해볼게요. 그럼 나중에 이걸로 초밥 만들어 먹어을것 같아. 우선은, 이한 번. 오! 고기가 맛있는 시간, 정육씨. 아, 와, 와 해볼게. 우선은, 어, 불량 장난 아니야. 와, 진짜 맛있어요. <웃음> 치우는 고기랑 이렇게 양파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기가 생각나는 시간 정익씨 한우 무려 특불 한우를 먹어봤는데요 구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17종이잖아요 17종이기 때문에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고요 거기다 육회도 있고 우리 후식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할수 있게 국거리도 주셔가지고 정말 구성이 정말 알차고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필요 없는 집, 근막이랑 지방을 제거해주셔서 그런지 고기가 정말 부드럽더라고요. 근내 지방도도 페드 높 마블링 높은 등급을 사용하셔서 고기가 식감도 좋고 맛도 훌륭했어요.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정유씨에서 주문하셔서 소금을 즐기신 건 어떨까요? 와.. 우리 이거 밖에서 먹으려면 정말 이게 시만 금방 깨지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800g 보면은 한 2, 3, 9, 3명. 어? 두팩이면한네 명이서 충분히 먹고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랑받는 효자가 될 수도 있고 효녀가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여러분 정유씨에서는 유통과정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거니까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명영에서 갈까요? 안녕